해야 합니다. 어, 네네 <웃음> 어, 해주세요 네 여기서 꼬리를 지나려고 이렇게 비에 네.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건데요 네이 말했듯이 비는 무성물이고 꼬리를 지나려고 해있는건이 동물이죠 네 동물 네. 네. 그런데 그러니까 이무성물을 동물이